오늘은 카카오톡에서 글씨 크기 변경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과 PC 버전 두 가지 모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글씨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카톡 앱을 실행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다음 전체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는 화면을 누릅니다.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장을 보여주고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의 바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해서 본인이 카톡을 할때 보기 편한 글씨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톡을 실행한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설정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창이 열리면 일반 탭에서 바로 화면 배율을 볼수 있는데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기본 배율 100%로 되어 있는 것을 125%, 150% 여기에서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경로만 알면 언제든지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